안녕하십니까? 앞에 세 강의는 잘 들으셨는지요? 저는 마지막 강의를 맡은 어드밴텍 IoT팀의 최수혁 이사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릴 내용은 신속하고 합리적인 설비 원격 모니터링 플랫폼 구축입니다.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현장에 솔루션을 구축하고 또 빠르게 도입할 수 있는지를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에 앞서 현재 저희 시대가 바뀌어감에 따라 트렌드가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이 계속 생성되고 있고요 그러한 것들이 저희들의 워킹 스타일을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저희 업무 스타일의 경계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R&D나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온라인 플랫폼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런 온라인 플랫폼들이 다양하게 출시되면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더욱 신속하게 전개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AR과 VR이 나왔을 때 이것을 과연 산업 현장에 어떻게 쓸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과연 이게 가용성이 있는가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가 고민하였는데이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 이것을 부득이하게 신속하게 도입할 수밖에 없는 요구가 늘어나게 됐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AR, VR이나 다양한 플랫폼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스마트 팩토리나 공장 그리고 다양한 버티컬에서 수용성이 높아지는 걸알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이 오토메이션이나 셀프 어시스턴트, 컨택트리스. 한국에서는 콩글리시로 언컨택트라고 하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접촉을 줄여나가고 또 자동화를 통해 사람이 투입되는 것을 줄여나갈 수밖에 없는 시대적 요구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러한세 가지 큰 주류 앞에서 어떻게 하면 코로나의 임팩트를 줄여나갈까 이것이 산업 현장의 테크놀로지가 집중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 분야를 저희 산업을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R&D와 디자인입니다 R&D와 디자인 분야에서는 버추얼 콜라보레이션 만나지 않고 온라인으로 일을 함께 할수 있는 툴이 나오기도 하고 코 디벨로먼트 서로 다른 회사들이 온라인으로 그것을 어플 구성하는 것들이 나오고 있고요 또 버추얼 디자인 스튜디오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더 공장으로 들어가서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이나 아니면 생산망에 있어서는 디지털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수요가 생기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구성하기 위해서 기존에 레거시한 플랫폼을 쓰던 회사들이 더욱더 최신의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도입하게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AI 솔루션이라는 저희가 수용하기 어렵거나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고려하게 되었습니다. 그 디지털 트윈을 통해 각 생산 현장을 가상화해서 원격에서 볼수 있기를 원하게 되었죠. 세 번째로는 반드시 사람을 만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일즈와 다른 기능들에서는 이런 변화가 있습니다. 디지털 플랫폼을 사용해서 최소한의 만남을 추구하고 안 만나고 테스트를 건네드리고 테스트 과정들을 원격에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고객사에서 테스트가 완료될 때까지 최소한의 방문을 통해 기술 인원이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게 해드리는 부분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R&D 개발부터 마지막 판매 이후까지도 언컨택트 컨택트 리스한 전체적인 에코 시스템이 구성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트랜스포메이션을 어떻게 가속화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시장에 도입할 수 있는지 큰세 가지의 기술 분야가 있습니다 이미 교수님께서도 언급하셨지만 첫 번째로는 저희들이 가장 밀접하게 접촉하고 있는 5G입니다 5G의 강점은 빠른 속도라고 할수 있겠죠 빠른 속도가 산업현장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 빠른 속도 빠른 커뮤니케이션 속도가 반드시 개런티하는 부분이 실시간성입니다 로우 레이턴시라고 부르는데 실시간 성을 통해서 현장의 데이터를 원격에 있는 관리자나 작업자가 볼수 있다면 굳이 사람이 그곳에 가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또 하나는 네트워크 슬라이싱입니다 네트워크 망을 원하는 대로 잘라서 쓰기 때문에 안전한 규격과 안전한 대역대에 자기들이 쓰고 있는 게이트웨이 데이터를 리모트 사이트, 클라우드로 올려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G 망은 저희 산업 현장에서 인더스티얼 M2M 게이트웨이로 현실화되게 될 것입니다 두번째는 AI입니다 AI이시면 다들 바둑판을 떠올리거나 어떤 유명한 기사분을 떠올리게 되실 텐데 그것보다는 현장에서는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구글과 같은 IT 회사들이 주도했던 AI 시장에 인텔과 엔비디아 같은 하드웨어 플랫폼과 칩셋 회사들이 알고리즘을 가지고 새로운 수능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분들이 그 회사들이 추가하는 것은 일반 커머셜 전 시장이 아니라 저희와 같은 산업 현장과 버티컬 마켓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AI 알고리즘이 개발이 되고 좀더 스마트한 오퍼레이션이 가능해지고 더 선진적인 분석 툴이 생성되게 됩니다 이거를 저희 산업 현장에서는 비디오나 엣지 AI에 도입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IoT입니다 IoT라는 말은 이미 10여 년 전부터 나오기 시작했고 무슨 일만 생기면 어떤 세미나에 가도 IoT가 하이라이트 되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IoT가 많이 세분화되어서 마이크로 서비스화됐기 때문에 IoT의 제목을 달고 나온 세미나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IoT가 적용되는 분야에 따른 솔루션이 구축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커넥티드 디바이스 5년 안에는 약 6천억 개 이상의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될 거라고 말을 합니다. IoT 센서들은요, 갈수록 가격이 저렴해지면서 커넥티비티를 가져가게 되고 스스로 데이터를 클라우드 올릴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춰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들은 저희 사업 현장의 인텔 t 전 l l i g e n t 라는 것을 구체화될 텐데 인텔 t e l l i g e n t Sensing Device, v i AI, i n d u M2M을 통해서 밑에보이시는 다양한 인더스트 어플리케이션, 스마트 매니페처링 뿐만 아니라 스마트 시티, 교통, 에너지, 물류, 헬스케어, 그리고 리테까지 모든 것을 망라해서 그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것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어드벤텍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뭐 어드벤텍에 사는 행사기 때문에 다들 어드벤텍 검색해 보시거나 조사해 보셨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드벤텍은 이미 이 업계에서 30여 년 넘게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공급하고 있는 대만의 본사를 둔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은 2조 원이 약간 넘고요, 총 인원은 8,400명 정도 됩니다. 주요 분야는 인들 4.0으로 대변되는 스마트 팩토리나 자동화 분야에서 주요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 그 밖에도 스마트 시티, 인베디드 컴퓨팅을 통해서 월드 와이드 전 세계의 모든 공장과 저희의 버티컬 마켓 고객분들이 좀더 스마트해진 지구를 구성하시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토메이션 레이어를 좀더 물리적인 분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토메이션 상당히 브로드하고 개념이 한 번에 들어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도표로 저희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희가 작업 현장에서 작업자들이 일을 하거나 실제로 장비가 움직이는 OT단이 있고요 그 위에서 그 데이터를 받아서 분석하고 명령을 내려주고 생산량을 조정할 수 있는 솔루션이 돌고 있는 게 IT단이라고 합니다 AI가 IT가 될 것이고요 5G는 OT부터 IT까지 데이터를 옮겨주는 역할을 할 거고요 IoT가 실제 OT단에서 데이터들을 가져오고 전송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보이는 것은 저희 어드밴트 하드웨어로 구성해 보았는데 제일 밑에 있다는 엣지 센싱. 실제로 디바이스에서 데이터를 받아서 전송하고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영과일로 구성된 데이터가 아니라 화면 스크린샷을 찍은 사진이라든가 아니면 실제로 모터에 구동하고 있는 현황이라든가 아니면 센서에서 이미 정제된 데이터가 넘어오더라도 저희는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 센싱해가지고 무선으로 보여든 아니 원하시는 다양한 프로토 변환하든 이게 엣지 센싱이고요. 이걸 받게 되면 컴퓨터가 들어갑니다 엣지 컴퓨팅인데 이 엣지 컴퓨팅까지는 모두 OT단에 있습니다 작업자가 볼수 있고 만질 수 있죠 이걸 받아서 현장에서 1차적인 데이터 가공을 하거나 필요하면 연산을 해서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전 결정할 수 없는 부분을 그 위로 올리게 되는데 올릴 때 필요한 것이 인터넷 커넥티비티입니다 이런 연결성이 없으면 데이터가 OT단에 머물게 되고 이게 섬처럼 움직이기 때문에 이걸 옮겨주기 위해서 커넥티비티가 필요하고 이것이 이제 서버 스토리지가 있는 IT로 올라가게 되죠 흔히들 클라우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저희가 커머셜한 클라우드를 쓰거나 많은 회사들이 이제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제공하지만 아직까지는 로컬 단이나 본사에 서버 룸을 두고 사용하기는 게 현실입니다 여기까지 데이터가 올리게 되고요 왼쪽에 보이시는 것은 각 단계별로 어드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소프트웨어 패키지라는 것은 그냥 내가 깔아서 구동하면 돌아가는 게 아니라 고객사의 응용을 실제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제일 밑에 단에 이퀵먼트가 있습니다 장비라고 부르죠? 혹은 센서가 될수 있습니다 장비에 센서가 있고 그 센서 데이터를 하드웨어, 어드밴텍 하드웨어나 아니면 저희 파트너사의 하드웨어 받아서 정제를 합니다 연산을 하고요,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필드값을 돌려주기도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그안에들어가고 있는 소프트웨어죠 이 소프트웨어 기능이 아까 말씀드린 거처 그게 엣지에 있느냐 아니면 IT 클라우드에 있느냐 IT단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기능이 나눠집니다 이렇게 해서 피지컬 레이어를 제품으로 혹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로 나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현황에 따라서 저희가 실제로 구성했던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프라이드라는 남경에 있는 회사고요 이 회사는 원래 그 빨대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빨대를 만드는 작은 회사가 아닙니다 직원이 500명이 넘고요. 매출도 상당한 수준의 큰 회사인데 이 회사에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다 보니까 마스크 생산을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기존에 머시너리가 다 있었기 때문에 약간의 변경만 통해서 생산을 할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때 정부에서 다양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이제 실시간으로 그 데이터를 정부에 보고하라든가 그렇다고 기존처럼 사람들이 다닥다닥 붙어서 생산하기에는 코로나 시대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조 현장의 설비나 기기를 원격에서 모니터링할 수밖에 없는 요구사항이 생기게 된 것이죠 이때 저희 어드밴텍에서 ECU-105이라는 게이트웨이를 통해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를 변환하고 전송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적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요구하는 것은 이 공장이 오래됐기 때문에 다양한 설비가 있고 각 설비마다 제공하는 데이터의 형태가 달랐는데 그걸 획일화할 수 있는 모니터링 설비가 필요했고요 데이터의 분석이 필요한 시각화를 요구했고 그리고 통일은 이 OPC UA 인터페이스로 클라우드로 올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환경에서 저희 엣지 게이트를 사용해가지고그 안에 엣지 링크는 소프트웨어를 집어넣고요 엣지 링크가 그 데이터를 받아서 변환해서 OPC UA를 변환해서 올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 결과적으로 어드벤텍 SIP를 활용해서 20일 만에 이 코로나 시대의 시간은 금이거든요 20일 만에 이 회사는 스트로우를 만드는 회사에서 마스크를 만드면회사 변환하게 되었습니다 모바일 기기를 통해서 굳이 직원들이 모두 출근하지 않아도 되게 만들었고요. 관리 인원들은 거의 출근하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주요 자산이나 장비를 혹시 관리자가 오늘 출근 안 했는데 현장 작업자가 잘못하진 않는지 실시간으로 볼수 있게 된 거죠. 다운타임이 감소되었고 그리고 불필요한 대면 접촉은 당연히 줄어들어서 안정적으로 구축이 되고 생산에 들어가게 됩니다. 실제로 사진을 보시면 왼쪽처럼 지금 라인들이 보이시죠. 원래는 저 라인 하나하나가 다 빨대를 만드는 라인인데 지금은 전부 다 마스크를 만드는 안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왜2일만에 가능했는지를 보여는 도표를 오른쪽에 제가 첨부해보았습니다 이제 SRP라는 것은 솔루션 레디 패키지인데 내가 어떻게 뭐 살지 정하신 다음에 어드벤텍의 SRP 선택하시면 사무실이나 현장에서 간단하게 샘플 라인을 구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림처럼 연결을 하고요 데이터를 붙여서 올려봅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아니면 로컬단의 모니터에 아래에 보이는 검증할 수 있는 화면 구축이 가능합니다. 이것은 저희 어드벤텍에서도 실제로 사무실이나 연구소 학교에서도 바로 해볼 수 있는 패키지 형태의 제품으로도 공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가능하게 했던 그 핵심에는 어드벤텍의 YGPath 엣지링크라는 소프트웨어가 들어갑니다. 이 엣지링크는 이 기술 세미나가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구동이 되고 그 안에 어떤 알고리즘이 들어있으며 어떠한 랭귀지도 돌아가는지 제가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일 밑에 보시면 어드벤텍의 하드웨어가 하나씩 보이실 텐데 이 하드웨어 안에 이걸 심어서 올라오는 센서 데이터나 유키먼트 데이터를 위에 클라우드나 IT팀에서 원하는 형태로 변환해서 올려주는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엣지링크에는 런타임과 스튜디오가 있는데 스튜디오에서 내가 구성하고 있는 프로젝트를 구성해서 전체 프로젝트를 구성합니다 그거를 런타임으로 해서 내려보내면 중간에 보이는 엣지 컴퓨팅에 지금 보이시는 저 하드웨어 장비들이 큰 장비들이 아닙니다 손바닥만한 것, 작은 것들은 담뱃값만한 것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걸 내려보내서 그 디바이스가 센서나 데이터 네트워킹을 통해 밑에 보이는 센서, 데이터베이스, 스마트 미터, PLC, 리모트 IOS를 에서 받아가지고 위쪽에는 어플리케이션 인텔리전트라고 되어 있는데 MES나 스카다에 데이터 전송하게 됩니다. 중간에 있는 스카다가 필요 없이 바로 클라우드에서 변환하고 싶다거나 혹은 클라우드에서 AI 알고리 돌리고 싶으시면 그대로 그에 맞서 MQTT나 OPC UA나 모드버스 다양한 형태의 프로토콜 정해서 올리면 그 위에서 답을 구해서 다시 엣지 컴퓨팅을 아니고 엣지 컴퓨팅은 다시 현장에 있는. 작업자에게 온 현장의 디바이스에게 결론 내려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솔루션 레디 패키지 도입 시에 장점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 단계만 구성하면 나이가, 내가 가지고 있는 장비나 혹은 생산 라인을 가상화하거나 비주얼라이저션을 통해서 원격에서 볼수 있게 되는데 이러한 것이 패키지로 구성이 되어 아주 빠르게 디플로이가 가능합니다 빠르게 디플로이가 되기 때문에 비용이 줄게 되고요 또 어드벤텍에서 이미 다양한 곳에서 이걸 사용이 받게 되면 리스크가 적습니다 그리고 다운타임은 당연히 줄일 수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트 줄고요 그리고 어셋의 유틸라이저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각 장비의 가동성이 늘기 때문에 실시간성을 말씀드렸듯이 실시간 대응이 가능함을 통해서 가용성이 늘어서 유틸라이저션 높아지게 되는 거죠 이건 결국에는 생산 라인의 안정화를 높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효율성을 높이게 되죠 그리고 한 라인에서 해보면 그옆에 라인을 전개하는 스플레, 스케일 아웃 하기가 너무나 편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표준화가 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장점을 사용해서 앞에 말씀드린 프라이드 테크놀로지가 이제 적용을 하고 샘플 라인을 끝내고 전체 라인을 디플로이하는데 20일 정도밖에 걸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로 효과가 있느냐? 저희가 이제 다른 쪽에 ROI 인더스트리 컨소시엄에서 저희가 다른 곳에 죄송하지만 회사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실제로 결과물, 아래쪽에 보시면 화면이 보이시죠? 이제 가시화가 되어 있는데 각 장비의 현황입니다. 가동률,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장비 안에 온도나 습도나 압력값은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볼수 있는 화면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데 이걸 적용해서 반년간 리뷰를 해서 낸 결과물이 이렇습니다 저희 어드벤텍이 이걸 이제 대상을 받게 되었고요 실제로 생산 1인당 생산성이 6.9%가 올라가고 프로덕션 밸류라고 해서 부가가치가 16.3%가 올라갑니다 그 생산 라인의 SMT 기기, NCT 템플링이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5.5%, 17.0%, 20.6%의 생산성이 올라갔습니다 그 밖에 에너지 효율성이 높아지는데요 이게 유효시간이 줄고 에너지 현황을 보기 때문에 필요 없는 에어컨이나 가습기나 이런 걸 실시간 켰다 켰다 하면서 7.8% 줄였고요 리드타임도 샤시가 통해 8.1%, PCB는 34.6% 시스템 어젠블리2 0 8의 시간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각 사람당 생산성이 올라가기 때문에 2.2%의 가용 투입이라고 줄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게 아니라 아래 보이시는 컨소엄에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을 그럼 어드밴텍 어떻게 이룩해 나갈 것이고 이룩했냐 이것을 이제 마지막 장표에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어드밴텍은 말씀드린 것처럼 센싱 디바이스, OT단에 집중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비록 IT단에 사용되고 있는 GPU 서버나 서버도 공급하고 있지만 저희의 태생 자체가 그리고 저희들의 메인 스트림이 이쪽에 있기 때문에 센싱 디바이스, 엣지 컴퓨팅, 어드벤텍이 적극적으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인텔이나 아미나, 엔비디아, 퀄콘과협업해서 만들어 나가고 있고요 소프트웨어는 서드 파티나 저희 고객사의 파트너들 그리고 그 이상의 구현은 저희의 솔루션 파트너, 얼라이언 파트너라고 부르는데 어떤 응용에 자기가 전문가 의식이 있고 노하우가 있는지에 따라서 함께 일을 통해서 그것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오토닉스나 미츠비시 역시 저희의 파트너로서 또는 경쟁하면서 선의 경쟁하면서 시장에서 뛰고 있는데 이런 협업이 없이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에 정말 대단한 변화인데 서로 얼굴을 안 보니까 더 친해지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함께하게 되고 일들을 만들어 나가게 되는 효과를 저희는 추구하고 있고요 이 코크리션은 이미 어드벳 5년 전부터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제가 말씀드린 것 외에도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설명할 수 있는 잡지가 어드벤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분기 한 번씩 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춰서 적용됐던 응용 사례만 을 모아놓은 이제 마이 어드벤텍 잡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시는 이제 QR코드를 찍어보시면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거기에 등록하시고 신청하시면 저희 마케팅팀에서 배송을 해드리거나 이메일로 전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용한 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보시는 건 이제 과거 20년간 전 세계의 경제 트렌드입니다. 미국부터 아시아, 코리아 이제 포함되어 있는데 2009년에 금융위 때 보시는 건 마이너스 성장을 다리 했죠. 올해도 많은 전문가들이 IMF를 비롯해서 많은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성장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잘 준비된 기업 미래를 위해 투자한 기업들이 이 위기가 끝났을 때 놀랍게 성장하는 것을 우리볼수 있었습니다. 저희 어드벤텍도 그 중에 한 회사입니다. 2009년에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부터 지속적으로 두 자리수 성장을 이루었거든요. 우리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이 세미나 통해서 들으신 정보를 통해 가지고 얻고자 하는 거잘 얻어가시고 또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공장이나 내가 배우고 있는 현황의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도입을 고려하셔서 적용해 보신다면 충분히 다시 리바운드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왔을 때큰 자양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마치며 감사드립니다.